이 개맨 로블록스 오늘은 멤버분들과 다같이 이 덧캣이라는 게임을 할거예요 플레이 누르세요 우리 들중 누군가가 카툰캣이 됐어 우리를 잡으러 올거야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운 병원에 우리를 놓고 <웃음> 어! 도박자 탈출할 카드를 찾아서 여기를 탈출하는 거예요. 누가 고양이야? 미야옹 미야옹 어? 미야옹 미야옹 대인가봐 미야옹 지흙대인가봐아 어, 여기 파란 카드키 필요한데? 1층? 어디 어디 1층 어디 100일... 여기 1층 그 카드키 혹시 좋으셨나요? 저요 저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101동 근데 너네들 아기 아니야? 목소리가 왜다 성인이야? 101동을 열어볼까? <웃음>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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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점빠지않는다고 하루로다. 하루로 잡아. 냐아 빠졌다. 나 이거 날아갔다. 맛있겠다. 와. 냥. 냥. 냥냥 여기 누가 오줌 냐 냥냥냥. 어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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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기가 터질뻔했어 얘들아 아, 아 무서워 무섭다 어? 무서운게 문지가 아니라 안되기여 어, 누가 주로 안줬냐 얘들아 도망가 1층으로 내려왔어 저 녀석 머리가 커서 못내려오잖아 그럴 수가 있냐야저 저 고양이 머리커도 못내려오는데? 아, 대박 대박 뭐야? 뭐야? 지갈게갈야 고양아 너 진짜 못 내려와? 야. 뭐야 얘? 바보야? 아, 잡아보시지. 잡아보시지. 어야 저기 오는데. 괜찮아 지마나더 걸렸어. 아다행다 파란 카드는 여기야 리아야. 이리 와. 아, 뭐야? 못생가 온다 온다 온다. 오데 어, 괜찮아 못 생겨가지고 야 이쪽으로 못 내려오는 거 아니야 저 고양이? 맞아 맞아 저 진짜로? 고양이는 1층은 못 오는 고양인가 봐. 저 녀석 덫을 몇 개나 쌓는 거야. 야! 오 내가 죽었어. 이이집 올라가봐야 되나? 이집 올라가봐야 되나? 어 맞아. 어, 잠깐만 잠깐만 잠시 아파! <웃음> 어, 아 아파! 아파! 아파! 파파파 아파! 아파! 아 아 아니 이거 환풍구가 원래 잘안 들어가죠? 음. 나 밖에 있었어. 너 들어오는 거 보고. 어디야 내 화면은 아니야. 너 빨리 나가. 이거 환풍구 이거 봐봐. 원래 안 들어가죠 내 화면을 아, 봐. 여면나 그 국경이 이미 썼어. 아니 환풍구 이게 못 들어가네? 근데? 그러니까 원래 안 들어가진다니까 저거 이상하게. 오. 야 1층 가고 싶단냥. 오지마! 너 같은 것이 올 곳이 아니야. 야옹, 말이 너무 심하단냐 뭐래, 뭐 색인데? 유메니치. 초록색 카드키는 어디다 쓰는 거지? 어, 초록색 확실히 알아. 내 어디 어디? 어, 아니네. 야오. 진짜. 이야야, 너는. 좀 <웃음> 열로 가봐야 되는데. 이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? 아, 길 쓰는 데가 없어. 야오. 야오. 오아 <웃음> <웃음> 어, 일로가면 그만이야 <웃음> 못먹지 <웃음> 아아깝 보라색 카드 찾았는데 댕댕아 좋았다 머리도 어, 큰게 <웃음> 어딜 쫓아 <웃음> <좋잖아>. 저리가 <웃음> <웃음> 야, 야, 많이 아! 어 댕댕아 카드 키 찾았어 나도 보라 색 찾았어 내려가면 가자! 있어 내려가면 내려가면 저기야! 어서 지가 여기였던 걸로 개판데? 그래 지가 제일 추루 앉았냐고? 야야! 어? 어, 나 나갈 수 있는 거 찾았어! 어? 이거 뭐지? 뭐야? 야야 나 먼저 나갈게. 쳐주다. 사료? 너도 나가. 나가 봐. 야 징정아 그거 나 위치 알아. 그 어? 하수구 있는 방이야. 어, 하수구 나 있는 방? 발견? 어. 어. 예를 들어서 하수구 있는 방. 예 나... 들어 나 추루 발견. <웃음> 여기 맞아? 어유어유어어저 어, 어, 어. 어. 저, 성남고양이 어? 봐봐 블랙카드가 필요한데? 블랙카드 블랙카드 아유 이거나 먹으라? <웃음> 아 추려주니까 <웃음> 조용해졌어 <있었어. 웃음> 야 빨리 파란 카드로 저기 열어봐 파란 카드 썼는데? 블랙카드 없어? <웃음> 없어 찾아야돼 <웃음> 뭐야 이건? 야저 고양이 하하하하 리아 남... 리아만 야저 고양이 너무 무서워 어떻게 고양이한테 으 근데 어떻게 그치, 고양이 못 내려오게 만들었냐 <웃음> 그래서 난이도가더 <다> 어려워 <웃음> 그니까 아니 못 올라가 이거 혼자서 나 그냥 고양이 밥 댈게 그렇게는 안댔지 <웃음> <웃음> 고양이 밥 댈게 거짓말이지롱 와 고양이 못내려온거지 화나겠다 <웃음> 아, 아, 야 뭔지 <웃음> <웃음> 여우고양이 아주 안카있 죽네 안카죠야 설마 저 금고 안에 있는거 아니야고어지 <웃음> <웃음> 어이 나 이대로 얘들아 나도 갈게 좋아요 가자 첫 결계인가 해보는, 해보는 거야 <웃음> 응, 어! 리안 양이다! 리안 양 진짜 발소리가 들려 진짜 안 귀엽다 오핑그 데카드 핑그 데카드 어디까에 도망가! 저고양이는 음. 조금 부드러운 아! 타입인 것 같은데. 또나김해 김짝찝다. 김탁해서. 오! 나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줘. 진흙대 출은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. 응, <웃음> 제발 뭐뭐서해줄수 있을까? 제발 부탁이야. 응, 나 말고 다른 애들 위치 알려 줄게. 뻐기 따라와. 안넘빠다아 나. 마옹 추루를 주지 않은 죄. 어이, 못못 거긴 다 길이야, 나나 너는 이제 가 식당하는 거야. 아머리 어. 어. 어. <중 tuo Jared>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닐걸? 미야옹! 의 살점 푸르는 어떤 맛일까니아옹! 내 교회 부르겠 거기로 쭉 가면 되긴 해! 고양이가 돌아갔어! 저기 있어! 보이지? 뭐라고? 어저 242... 뭐야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잖아! 미야 어? 들어가면 거기 들어는가면리낚는그 판단 가 허리 낚시 때는 그 판단 마저. 니가 허리 낚시 때는 그 판단 가가가니 <맞아? 웃음> <웃음> <웃음> <또> <웃음>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나 술인가보다. 이게뭐지 냥. 거먹쭈쭈 이거 나먹어라 냥. 거기절라다기절으다 어. 기분 좋다. 라 이거 먹으라. 이거 먹으라. 뭐야? 먹으 괜찮아? 아니 안 괜찮아. 이거 먹으라. 이 반대편. 반대편. 반대편. 208호 옆에 응. 뭐야? 근데 이거 뭔데? 어? 뭔가 수리해야 되나봐? 어? 발수리 부탁드립니다 후! 여기서 뭐하냐옹? 여기서 뭐하냐옹? 아 여기 렇게지가 말라!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더켓 노블로스 게임 해봤습니다. 재밌다면 좋아요, 구독 해주세요. 여러분들 안녕. 안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뿅. 안녕.